어 <웃음> 예, 전일이 어요 시간에는 어 요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자 이제 다시 브리낙해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우리 그 어, 카페가너님이 어, 그런 얘기를 질문했습니다. 뭐뭐 그 이제 초하루와 보름 1일과 음, 음료 1일과 15일 어 그 개념에 대해서 에,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쓸라니까 돌리기 전에 손가락도 아프고 그래서 지금 에, 영상을 찍는 김에 에? 영상으로 잠깐 잠깐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엔 토테미즘이라고 음? 도텀, 하잖아요 토테미즘 투탐세상이라고 그래요 옛날 원시시대 원시대부터 시 우리 사람들은 뭔가 신적인 존재를 무지하게 갈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미개한 시대의 원시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말잘 하시는 거 조금만 생각 태양 태양 달큰 나무 큰돌큰산 이런 걸 숭배했어요 바람 비 이거는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뭘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응? 뭘 못해 응?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해. 그죠? 옛날에 그게 그래, 그렇게 그래 물리갈 것도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 예를 들어 보면은 어뭐 개기월식 일식 개기일식 이럴 때 보면 막마가 난리 났잖아요 야 하늘이 왜써막 비가 안 와? 기후재진해? 야 임금 나와봐 니가 부족기에 소출이 내가지고 비가 안 오는 거야. 감으로써. 빨리 비어 그랬잖아요. 응? 그렇게 그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외국의 신화, 외국의 종교에 다 그게 있어요. 이처럼 얘기하는 거 있잖아. 제우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는 대박이잖아요 그죠? 거기 대장이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누구예요? 하늘의 신이에요. 태양의 신. 태양의 신이란 말이에요 유럽신화에 나오는 토로 여기 있잖아 토로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의 신 천둥 번개 그 제우스도 번개창 쫙 들고 내 번개를 받아라 쫙 이러잖아요 그죠 번개를 마음대로 부린단 말이에요 거기부터 번개 나왔지 토로는 뭐야 여러분 여러분 영화 봤잖아요 토로 영화 망치 들고 막휙슝 응? 이런 거 그게 도로 유럽 유럽 신화에 나오는 유럽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막 꿈의 예수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하늘에 있다. 그런 식으로 우주 우주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옛날에 지금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뭐 토성 목성 해가지뭐 소유주 막해막 쏴대고 우주선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게 밝혀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간들이 경배하는 오 살려주세요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태양에 흑점이 있어요 흑점 흑점이라고 태양이 시커멓점이 있어요 그 흑점 흑점의 변동이 일어났을 때그 여파가 우리 지구에까지 미쳐가지고 지구로 난리나요 이제 뭐 전자자기팡 때뭐 자기, 자기장 때문에 전파 자기장 때문에 뭐 이게 뭐야 대란이 일어나고 실어한다고 있어요 그렇듯이 자그 옛날 원시시대 때부터 근대까지 그런고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나 우리 동양학 동양철학에서는 특히 특히 그 음력 음력이라는 달력을 쓰면서 보름 달 여기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했어요. 자, 봐요. 1일. 1일은 시작이에요, 1일은. 시작. 여기 땅. 보름? 15일은 가득 차요. 가득 차. 응? 옛날에, 그, 이제, 애를 못 나. 애를 못 나니까 어떻게? 그, 칠성님한테, 하늘님한테 빌어야 돼. 언제 빌어? 보름날에 빌어요. 보름날은 가득 차. 가득 차다. 둥그럽다. 이거는 하나의 완성을 얘기하는거예요 완성 시작 그 시작할 때 금음날 금음날에서 차터차트 커지잖아요 그죠 여기 땡 1부터 시작하는 1부터 1,2,3,4 보름이 딱돼 응? 보름이 돼요 꽉 차잖아 이제 만월이라고 그래 만월 일은 일은 일, 일은 초화로 시작이에요, 시작. 보름, 15일은 완성이에요. 완성. 농사를 얘기하면은, 일은 무내기. 이거 뭐로 심는 거야? 15일 보름은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지금도 여러분들, 그, 보름날이면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겪는 게 뭐냐면은, 달과 우리 지구 사이에 그, 중력작용으로 이래 가지고 바닷물이 만조가 된다든지 바닷물이 막 영유에 넘친다든지 이래요 서로 땡기는 이 땡기고 밀고 이런 힘 때문에 거기에다가 달이 또 우리 지구를 돌다가 그나마 또 제일 가까이 오는 이런 때를 맞이하면 더 그게 심해요 옛날 모르는 사람들은 천대지별이라고 생각했잖아 막 오면 무서워 이러고 살았단 말이죠. 하늘님이 도와셨나봐 이런거예요 그러면 1일과 15일 개념은 이제 대충 감이 오죠 음? 딱히 막야 1일하고, 1일하고 15일은 불공을 드리고 막이 취성을 드리고 개야돼 이대로 개야돼 그게 아니고 이유인즉슨 1일은 시작이고 15일은 가득 찼단 말이에요 추수란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1위는 봄이고 15일 보름달은 찼단 말이에요. 딱! 완성!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치성을 드리고 불공을 드리고 예를 올리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예요? 보름달이잖아 보름날 달이 안 보이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어 살려주세요 하는 것보다 달이 뚱그란 완성 우리 옛날에 그달 속에 토끼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토끼 응? 토끼가 살아 이제 거기서 방아를 쪄 그렇게까지 살았다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오, 달리 달이 없는 일일이나 이런 때는 거기가 토끼가 방아를 찌는지 뭐 이렇게 그 어? 어? 잠을 자는지 알게 뭐냐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그래서 이 천일이 딱히 뭐 전문적으로 야그 유래를 파거나 뭐그러지 않았어요. 근데이 천일이 다른 생각하건대 그런 연유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근데그이 근자에 들어서 많이 변질된 게 뭐냐면, 그때 말로 인도나 그런 쪽에서 초하루보름 챙기지 않을 거예요. 안 챙겨. 근데 세월이 오르면서 그 성직자 어느 누구가 야 우리도 이런건 좋다 야 우리도 이거를 따라가자 해가지고 초하루보름을 지정해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1이 서두에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 경배하는 대상이 그 옛날부터 선사시대부터 내려온 것은 도템사상이 기본이다 그거예요해달별 물, 바람. 응? 큰 나무, 큰 바위, 큰 산. 중국가면 지금 천산이요. 천산이죠 천산. 응? 중국 애들은 지네가 거기가 주봉, 주산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백두산을 주봉이라고 하고 이런 또 학설도 또 있어요. 응? 우리는 백두산이 기준이다. 중국 애들 무슨 소리냐? 우리 천산이 기준이다. 이런 거예요. 그 옛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중국의 한족이 됐든 지랄이 됐든 우리는 다 같은 정이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동의족, 우리 한민족, 이 동의족은 그쪽 라인을 거쳐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그, 공부를 해보고, 그, 인류학 뒤져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 거쳐 저 밑에 그, 부산, 제주도까지 흘러갔다는 그게 나와요. 그 학설이. 응? 그니까 우리가 지금은 많이, 이 발, 이, 달라지고 바뀌어 가지고 막 쌈질 쌈박질하고 뭐이지러라고 전쟁하고 하는데, 거기는 뭐 저기 그 이스라엘에서 저고뭐 지네끼리 도 형제간에 쌈질 하니까 뭐이게 답이 없고, 같은 민족이라는 거, 그거 차 몰라면 한 뿌리예요. 한 뿌리, 한 뿌리, 아시죠? 근데 그 옛날부터 어느 나라든 보름달, 다른 지구상 어디든 뜨니까, 저 아프리카 미개한 민족, 그기 가보세요. 거기도 달만 뜨면 막 해요.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막 보름달만 뜨면은, 그, 뭐, 늑대로 변하는 늑대 인간 있잖아요. 오! 야, 뭐, 이런 거. 그왜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상들이 다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드라큘라 백작이 보름달 밤만 되면 변하고, 보름달만 되면 막, 뭐, 이런 거. 응? 또, 에, 평, 그, 딱히 어떤 날이 좋다, 나쁘다를 못 잡으니까, 어떻게? 칠까지 어두운 밤을 잡든지, 하나 보름달을 잡듯 이런 날을 택해가지고 죄를 지내는 거야. 이제 제사장들이 이집트 같은 데는 사람을 쫙 내놓고 하늘에 고르를 하고 으악!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응? 그게 알게 모르 그런 사상이 정리로 내려온 거예요. 그 유구한 우리가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내려온 거야.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하나 힌트 얻는 거딱 있죠? 종교. 니네 종교, 내네 종교 할거 없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라는 거야. 하나. 하나야. 근데 여러분들 그 누가 논문을 발표하면 은 이런 논문 저런 막 나오잖아요. 어? 맞다 틀리다 이거다 저거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가설을 들고 자꾸 이게 변형돼 내려온 게 현재에서 온 거예요. 현재다 보니까 별의별 종교가 다 있는 거예요. 별의별 종교가. 부처님이 그저 힌두교 지금 힌두교 있잖아요. 힌두교. 인도 힌두교 거기서 살어 살다 보니 힌두교 교리와 배치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처님이 딱 보니까 수행하는 뭐 응? 참선이라고 하죠 그쪽인 그쪽에 어내 생각에 나는 이게 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야 너희들은 현생에서 막이 빌고 쩌쪽하지만난 내가 봐서는 그건 말고 윤회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쪽에서 어떡하냐. 그냥 현생에 잘 살다가 딱 끝나고 난두번 다시 지옥, 여기, 안, 아, 여기 안 오고 싶어요. 하는 막 그런 개념이. 아니다. 야, 내가 생각하 아니야. 윤회하는 거니까 말이지. 야, 이건 이래. 해가지고 자기, 자기 나름대로 철학과 학설을 갖다가 설파를 한 거예요. 부처님이. 고타마시 타르타. 그분, 그 왕자가. 그 민중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 어? 이 교리가 이말씀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다고 솔깃한 거야 이제 솔깃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들하나들하나들 모이다 보니까 이제 떼구름같이 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불교 해가지고 떠오 만들어가지고 융성하고 그게 쫙 퍼진 거예요 응? 지금 우리 기존 기존 종파에서 보면은 불교 기독교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증산도 이런데 있다보니까 증산도에서도 아, 파생돼 나오는게 대순 진리교에요 그러면 다른 종교야 저건 사입이야 저건 아니야 하고 막 손가락질해요 왜 자기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뭐, 무슨 종교는 다 그래요 응? 야 우리가 우산이야 근데 누군가가 새로운 종교관과 신관 응? 우주관 이런 거를 들고 딱 나와서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또훅해 따라간 사람이 있잖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 보면 우리가 진짜로 막사이라고 하는 팍그막 그막 몰입해가지고 하는 그런 종교도몇개 있지 많아 무작위 많대요 나도 몰라요 나도 얼마나 많이 모르는데 재밌는 얘기는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자기네 종파가 몇개인지 모른대 워낙 많아서 응? 워낙 많아서 모른다는 거지 그렇듯이 이그 비난은 하지만 거기에 또 따라 붙는 사람 또이 신도나 중생들이 또 있단 말이죠 하지만 언론적으로 올라가 가지고는 쫙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이 됐든 한참 뭐 빛이 뭐 이래 됐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응? 기본적인 거는 그런 우리 인간들이 그 경위할 수 있는 데서 지금도 우리가 태양 못 가잖아요 어떻게 가 그 이카로스가 한번 날아보았다고 그 그리스 신화에 헉씨 <웃음> 이렇게 해 날라가다가 날개 다아가지고 만나 그거? 그럼 이거 뭐 그런 거 있어? 는데그 그게 맞나 그, 그, 뭐나 몰라. 몰라. 틀리면 여러분들 찾아서 알아생 알아 생각하고 아, 내가 다 맞을 수가 있나? 나도 나도 듣고 본 건데 그렇죠. 중요한 건왜 초하루 하고 보니까 그1일부터3 0일까지딱 놓고 봤을 때 그나마 그나마, 제일 좋은 날이, 1이라고 15일이고, 그걸 지나다 보니, 아니, 솔뜬 말에, 불교,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동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동화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 보름날,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설, 법, 법회하고, 뭐, 행사하고, 어쩌고 합니다. 추하로, 뭐, 이러는 거야,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장사 속이지, 뭐. 까놓고 보면 장사 속인 거야, 이게. 왜? 아 신도들이 와야지 뭐 시조하러 본인들이 안 나가는 세상 신도들이 와야 돈도 넣고 이제 불공도 하고 그러지 응? 귀해도 마찬가지고 귀해도 무슨 날 무슨 날 정해놓고 막 하잖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니까 러 딱히 어, 1일이나 15일 뭐 이런 걸 정해가지고 그렇게 꼭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없다 하는 거예요 대신 어, 1일부터 30일, 자, 30일 중에 날짜를 고르라고 하면 그런 의미는 부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는 우리 신계 우리 그 무속이나 이런 동양 개념에서도 그런 거는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아다 팁을 알려줄게. 뭐냐면 30일, 30일은 금음날이라고 그래. 우리 금음날, 우리 그 옛날 내려오는 얘기 중에 섣달 금음, 섣달 섣달 금음날 긴긴밤을 어이할꼬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섣달. 마지막 12월 음력 12월 금음날 12월 30일 그러니까 1년의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막 긴긴 밤이 긴단 말이야. 아, 낮은 짧고 그때 뭐가 나오냐? 거기에 나오는 게그 과부들, 혼자 있는 여자들 그 긴긴 밤, 그 어두운 밤을 뭐 하냐고 성구 가지고 이제 무릎 르는 거지 이제. 예, 응? 쌍쌍이 부부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 밤이 길을수록 좋지, 그죠? 그럼 그사람도은 밤이 길어서 좋아 근데 혼자 있는 가부는어떡 하냐고 그니까 러 송곳도 하나 가지고 안돼몇개 있어야 돼몇개그 응? 다음에 뭐 어떻게 참아야 하느뭐 이런, 이런 거 <웃음> 근데 아, 얘기안했잖아 얘기하다보니까 본질이 가 나갔는데 어 그거는 그음날에는 지상에 내려왔던 신들이 다 천계로 올라간대 천계로 올라가 왜 올라가? 회의하러 저기 말이지 요 대전 경천서에 있는 천일법사가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요 제한대 별 다섯 개뭐 이런거 저기 서울사는 말이지 그 개똥이는 말이 시골 너무 시기가 잘못 살았네 이새끼는 xp 10개 뭐 이런거 회의하러 올라가 회의하러 뭐 지상에 내려왔으니까 더 힘든 것도 있으니까 올라가서 이제 저기 선녀들이랑 풍악좀흘리고 술도 한잔 먹고 놀다 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도 진짜 그런지, 그런, 진짜 그런지는 몰라. 진짜 그런지는. 근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년이 하는데, 에, 1일부터 30일 중에 마지막, 30일날은, 에, 천상계 올라가가지고, 보고할 거 보고하고, 뭐, 신으로서 관리감도 오셔서 신발서도 쓰고, 응?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저기, 옥황상제나, 이, 런 분들한테 만나가지고, 일랄랄랄라 해가지고, 알밤도 내돼 맞고, 야, 너 똑바로 안 해? 해가지고, 죽아 하긴, 다시 그러고, 일일날 내려오는 거야, 다시, 슝! 그런, 그런 웃음 소리도 있어요. 그런지 안그러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죽어가지고, 저천상이가 이제 물어봐. 알았죠? 어, 저 이게 맞아요? 뭐 이렇게. 난 몰라. 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천일이 금음날그 법당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쳤다 보면 거의 없어. 그건 맞아. 안 계셔. 다른 날들은 계시고, 이렇게 통신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다만 여하튼 금음날에는안 계셔요. 내가 금음날에계시 꼴을 못 봤어. 금음날 그렇다고 안 계신다고 안할수 없는 제자로서 인사를 안할수 없는 거고 인사하꼭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 얘기가 답이 됐나 모르겠는데 에, 나머지 뭐 답이 안 됐으면은 니가 찾으세요. 그다다 몰라.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고 떠들다 보니까 아, 계속 연탈해 가지고 2시 20분 아까 내가 그 뭐여? 조인의 삶인가? 그거 떠드는 지가 지금 아까 한시보하5뭐몇분이었는데 아참 시간좀화하 남으니까 뒤에 이 배경 이 배경이 저기에선 저기 그 예전에 내가 법북경을 써놨었는데 저번에 바람 절라 불어가지고 다날라갔어 이게 그래서 옛날 이거 태열경인데 이거 써놨던 거를 법당에처방아놨던 거를 갖다가 끄자문내가지고 대신 걸, 이게 문짝이 옛날 집이라 더러워가지고 안 가리면 이거 되게 지저분해고 그래서 그랬어요. 자늘늘 늘, 아, 늘, 늘 건강이 최고예요 아셨죠? 건강 그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아 욕심 부린다고 다내 거잖아? 안 되잖아. 어 여기 욕심 부려 내거될것 같으면 졸려 욕심 내 이제 근데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와? 상실감. 응? 어 나는 왜안 되는 거야? 응? 게리가 그래서 병 없는 거야. 병 무슨 병? 마음의병 오늘 뉴스인가 보니까 앞으로 정신병원 그 뭐야 치료비 30% 한거 얼마 다운 시킨다고 하대 참 잘못하면 정신병원 간되니까 의사 상담받으러 가야 돼. 왜? 의사 선생님 왜 내는 이렇지요? 뭘 이래? 씨, 니가 그지랄사니이 그렇지.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끝